안녕하세요 수민사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보통 뽐뿌그 해구랑 그 다음에 클리안 알뜰구매 사이트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저도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나름 괜찮아 보여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한 80불 정도 해요 그러면 보통 한국 환율로 따지면 뭐 배송비 한만원 정도 잡으면 대충 한1 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1 0만원 주고 등사기는 좀 너무해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알리 제품을 하나 구해봤고요, 알아봤고요. 그거에 대해서 음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벤큐에서 나오는 그 스크린바라고 하는 앤데 이게 뭐냐면. 지금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 앞에서 이제 LED를 쓸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뭐 장점이 뭐냐면 보통 PC에 앉아 있으면 모니터 때문에 그등 같은 거를 별도로 놓게 되면 이렇게 빛 반사가 있어서 화면이 잘안 보이거나 아니면 바닥이 너무 어두워서 그뭐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뭐 뭐 뭐 글씨 필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처, 처음에는 그냥 책상 위에 요런 에디딩 등을 놨었는데 그런 것 놓는 것도 좀 공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요게 있어서 요거를 보니까 이게 벤큐 거라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리 쪽에서 이제 좀 찾아봤죠 그래서 알리에서 제가 찾은 거고요. 요 제품이고 뭐 어차피 led라는 게그 led 자체 스펙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배치를 어떻게 하고 난반사를 어떻게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 알아본 바로는 거의 기능은 비슷하고 이제 가로 길이만 얘는 한 40mm 정도 되는데 그 뱅큐 건은 한 45mm 정도 아 사, 45cm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뭐 가로 길이 조금 짧은 거 빼고는 문제가 없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듀얼 모니터 이상 쓰시는 분들은 요게 좀 짧은 게좀 그나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제품을 실제 구입을 하나 했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반이주 정도 걸려서 이제 물건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택배가 왔고 그 택배 이제 뭐 깠습니다 그래서 택배 개봉하는 영상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잘 왔는데 뒷부분이 좀 많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<웃음> 어, 반품해야 되나 문제 생기나 요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 뭐 기능상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원래 한한달 정도 써보고 사용기를 올릴까 했는데 뭐 LED 등이라는 게뭐 쓰다 보면 바로 불편한 점 나오겠죠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어 제가 그 사용기를 좀 올리도록 할게요. 뭐 구성품은 뭐 별거 없어요. 어 여기 SNPS 전원용 그 어댑터가 하나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ED 등 이게, 이게 SNPS고요. 요뒷 부분이 좀 무거운 재질이어서 이렇게 그 무게 중심에 의해서 거치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예, 네.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 그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이어서 다행이더라고요. 보통 이런 거 보면 그 알리익스프레스하고도 또 다른 모양 이게 실제 나는 이런 모양을 샀는데 실제 제품은 또 이상한 모양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뭐제돈 투자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택배는 왔고요 그래서 실 사용을 좀 해본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요, 요 지금 잘안 보이게 어둡게 해서 잘안 보이게 지금 등을 켰고요 듀얼 모니터 쓰면 요 부분이 너무 길게 되면 이제 빛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컸다 꼈을 때 이제 조금 약간 간섭이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키면 여기가 좀 붉어지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. 이게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을 모니터를... 뭐 좌우로 수평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살 때는 오히려 길이가 좀 짧은 게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모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거치를 했고요 제 모니터가 여기가 24인치, 여게 34인치 와이드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거치를 했고 요게또 좋은 점이 뱅큐 같은 경우는 지금 버튼 터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뱅큐 부분을 잠깐 또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처럼 이 부분에 이제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들게 되면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 부분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요게 이제 리모컨이 별도로 달려 있어요. 뭐, 그러니까 별도로 있으니까 등 자체를 건드릴 때등 자체가 뭐 흔들리는 거나 그런 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, 이제 버튼 구성은 전원 버튼,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 바꾸는 버튼이고요. 요 색온도 바꾸는 거는 뭐, 따뜻한 느낌, 뭐, 차가운 느낌, 뭐, 중간 느낌, 세 가지 정도로 있더라고요. 저는 그냥 중간 느낌 정도 쓰고 있고, 나머지 그,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밝기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뭐 밝기 조절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배치도 깔끔하게 되고, 아,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, 저는 저, 요런, 그, USB 3.0 멀티 활성 포트를 쓰고 있고, 저기 그, LED 등에 그, 전원 부분을 요 끝단에다 연결해 놓고 요 위에 있는 토글 버튼을 이용을 해서 껐다 켰다 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led 등이 요걸 그 별도의 그토글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체 그 세팅 값들이 날아가 버려서 이 위에 세팅을 또다 다시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 다행스럽게도 한번 저장해 놓으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뭐 별도의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전원으로 뭐 온오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,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힌지 부분인데 이게 각도가 톨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두 단계 세 단계 정도로 되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거를 틀는 순간 이 LED 불빛이 자체 제 어, 눈에 들어와서 조금 안좋았고요 그래서 요 상태로 썼고 이제 미세하게 각도 조절은 잘안 돼서 요 뒤에 보시면 제가 여기그 LED등 살때 주는 그선 감는 거 있죠 철사 그거를 하나 꽂아 놨어요 그러니까 딱 위치가 맞아서 뭐 요런 거는 알리 제품 사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자가 튜닝을 좀 하셔야 돼요 요런 거 하시면은 눈에도 간섭되지 않고 아주 제품 편안하게 잘쓸수 있게 이렇게 좀돼 있더라고요. 뭐,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가격이 제가 구매했던 게 21불이었거든요. 지금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지금 요 벤큐 제품의 그 가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제품이 79불인데 이게 아마 리퍼였던 던것 같아요. 리펀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, 그래서 79불짜리를 약 21불 배송비 포함이에요. 배송비 포함 21불에 살 수가 있어서 어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네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등 세팅이 저장되는 부분,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세팅을 초기 상태이고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은 별도의 전원도 잘 됩니다 이게 초기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세팅을 조금 밝게 바꿔봤어요 예, 이렇게 좀 밝게 바꿔봤는데 또 전원을 껐다 켜도 잘 유지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? 밝기가 변경된 상태로 잘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색온도는 좀 붉은색 사진 지금 카메라에서 잘 티는 안 나는데 붉은색, 차가운색, 중간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. 뭐 그냥 일반 LED등인데 음 제가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둡게 해놓고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뭐 물건 같은 거 찾거나 뭐 핸드폰 뭐 찾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음, 책상에 있는 거를 좀 찾고 싶을 때 손쉽게 그냥 버튼 하나 키고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보통 컴퓨터 위에 전동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뭐 자리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요게 79불짜리를 뭐 배송비를 포함하면 15불로 찍혀있기는 한데 한 21불 정도 돼요. 요거 링크는 제가 제그 유튜브 페이지에다가 링크 걸어드릴 거고요. 뭐 혹시나 이런 비슷한 제품이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제가 써보니까 뭐 괜찮았어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